어느 스트레스를 친구들과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봅니다. 30초에 네요 된다. <웃음> 어우 망했는데 어? 이건 뭐예요? 교촌 아니에요? 제가 생각하는 교촌, 어, 교촌 치킨? <웃음> 이거 재밌는 것 같아요. 왼쪽관에 오른쪽만 해러세요 왼쪽관님 제가 생각하는 교촌 치킨이 맞는 건가요? 저희 이제 교촌 치킨 시켜먹을 때 할인되나요? <웃음> Nope. 아씨안보안보인데요 아, 잠시만요 어 뭐야 갑자기 이렇게 잘보이냐 저는 팀원과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라는 거는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균 이상인데요?